이어서 SBS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. 수소와 산소가 만나 전기 에너지로, 지속가능한 미래로,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. 가요대전 중계로 늦은 밤에 뉴스 시작합니다. 고요하고 거룩한 밤 보내고 계십니까? 코로나 없는 성탄절은 내년으로 미루었지만 오늘 거리는 크리스마스 인파로 붐볐습니다. 종교 행사는 방역 지침 지켜가며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. 먼저 신정은 기자입니다. 마스크를 쓴 신도들이 교회 입구에 줄지어 섰습니다. 내셨습니다 네, 남은 연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8시 뉴스 마칩니다. 네? 이어서 금토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방송됩니다.